자 키를 올려서 부르면 좀 소리가 안좋아도 이해하세요 준비하시고 하나 둘셋넷 네. 헤어지던 그날부터 눈물로 지새운 반 모란을 별이 되고 강이 되어 눈뜰 수 없는 그리움, 이런 내가 나도 싫어있 는다 하지 말수록, 없이 지울수 없는 그 얼굴 모두. 난 아직 지울 수 없어 영원히 그대 가슴에 안겨 잠이 들고 싶어 이런 내가 나도 싫어 한글자막 by 한내정한 세월 날아지 키울 수 없어 영원히 그대 가슴에 안경 잠이 들고 싶어